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근데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떡해 헉!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어깨라인이 좀 네, 드러나는 걸로 입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또그 로즈로사 특유의 러블리하면서 화려한 음... 느낌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워낙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상징이 좀 드러나는 네 입어 볼까요 모리션 없다. 사진 찍어. 이거는 약간 비즈가 없는 스타일인데 조금 청순한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 드는데, 좀 원래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꼭 입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예쁘다. 앞부터 <Florenz1> 이름 어떻게 골라야죠? 너무 음 예쁘지? <대기> 어. <buat> <목소리> 완전 근과 그게 다른 남자 이런 거를. 나는 앞 점근보다는 이게. 제가 어깨 탄자국이 있잖아요. Right. <웃음> 근데 그 탄자국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그런 드레스인데 진짜 제가 원했던 이 조건에 진짜 거의 지금까지 200% 충족되는 드레스거든요. 이오프숄더디테일이 <웃음> 너무 반해가지고 근데 이 반짝거리는 거는 지금 약간 엄청 진주랑 자개 섞인 느낌이어서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헉, 너무 예뻐. 아, 이래서 다들 못뭐 고르시는구나. 정말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이, 인형 같아 이거는 약간 이거는 진짜 되게 고급지면서 진짜 좀 특별한 드레스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비즈 완전 비슷한데도 이거 입어보니까 약간 좀 흔들려요. 왜냐면 나밖에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드레스 맞죠? 원단 자체가 좀 모르지만 입어봤던 드레스 중에서 되게 못 봤었던 진짜 고급진 느낌의. 원단이어서 딱 입어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뭐 너무 고급져서 호텔식이랑 정말 잘어울리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응 음. 어, 이거 드리고 진짜 예쁜데? 그렇지 어떡해 전체적으로 반짝이는 게난좀잘 어울리는 것같아 음. <웃음> 하려고 <웃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음. 어플 쓴 것처럼 반짝거죠 <웃음> 그니까 러 진짜. <웃음> <깜짝 놀랐어.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예뻐요. <웃음> 원래 반팔은 저의 피게 약간 끝에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반팔 안 하려고 했던 게 조금 답답해 보일까 봐제 체형에 그런 건데 얘가 약간 인넥으로 너무 시원하게 틀려 있어서 반팔도 숏하고 음. 팔라인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답답한 느낌 일도 안 들고 엄청 고급지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딱 맞는 뭔가 그러니까 요게 유교걸스러울수 있지만 요 부분이 너무 막 그렇게 너무 섹시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너무. 네, 네, 다 합친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오, 네. 아랄리 진짜 좋다. 아 롤드레스는 이비즈랑 꽃이랑 좀 고르게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빗이랑 포스 드레스를 제가 지금까지 만든 어? 거같 근데 약간 귀여운 느낌이랑 세련된 느낌이 어, 다 섞여가지고 이것도 예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꽃들이 좀 핑크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런 악세사리 포인트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너무 <웃음> 귀요 그리고 여기 아. 에깨임주얼 아. 그 아. 따로 연출을 해주신 건데 뭔가 이렇게 하객 화객 위주에서 파객분들위주서 봤을 때 되게 엄청 특별할 것 같아요. 어 이런 드레스 아. 처음이야 같은 느낌. 네, 니2 여러분, 저 이제 2부 드레스 고르거든요? 1부는 아마 대충 2번이랑 4번 중에 고를 것 같고 아, 근데 지금 너무 고민돼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제가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분는또 얼마나 예쁠지 고민돼요 이거는 이제 이브 드레스 고르는 거첫 번째인데 너무너무 약간 그 숙속에 이런 말안 해도 되는 숙속에 공듀 같은 느낌? <웃음> 그런 느낌도 나고 약간 제 베스트가 핑크긴 한가봐요 이거 입으니까 얼굴이 확 살아가지고 그리고 얘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꽃들이랑 비즈가 살짝살짝씩 섞여있고 그리고 또 퍼프 소매 근데 또이 시스루여가지고 팔도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 라인이 너무 잘 보이는데 또 화려하기도 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인사드리러 다닐 때 어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색감이 <웃음> 어 이게 오묘하지 네. 진짜 예뻐금은지아은여신같지와 너무 예뻐 아,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부산에서 결혼하는 느낌이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릴 것같은드레스여가지고 아마 이거 아마 이거 보는 보는 분들도 다들 어, 하실 것 같아요 금은지 어, 이보다 하실 지금은 지금아요금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래서 근데 하늘색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핑크도 좋아하는데 사실 하늘색을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핑크가 너무 예쁜데 이걸 보니까 얘가 너무 특별해. 거의 근데 얘가 구동의 1위가 될것 같긴 해요. 독특한데 예쁘니까 더... 더 예쁘다. 완전 다른 스타일 완전 약간 숲속 진짜 진짜 숲속 웨딩 같은 느낌인데 아,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응.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여러분 이 드레스는 제가 그 블루 드레스를 안 봤더라면 진짜 막와 너무 이 리액션이 진짜 많이 나을것 같은데 이미 그 블루 드레스에 꽂혀버려가지고 <웃음> 이게 너무 예쁜데도 리액션이 다 거기에만 몰빵돼. 이브 드레스 말고도 본식 드레스로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외에서 스몰 웨딩 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흑속 본디 얘가 진짜 흑속 본디우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로즈로사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될줄 몰랐고요.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미련이 너무 남는 거예요. 오늘은 꼭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때 입어봤던 것 중에 다들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2부 드레스는 완전히 픽한 상태고요. 1부 드레스를 한번더 보려고 해요. 우와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냐? 웃음> 어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웃음> 너무 놀랐어 서프라이즈야 옥기맨 그때 두 번째 <웃음> 입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아, 아예 다른 거야? 오늘 <웃음> <웃음> 아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래? 완전 처음으 입은 <웃음> 오 진짜 오늘 예뻐 라면으로? 이거 보니까 전에 거 기억이 안나 맞아요 너무 컨셉 입고 예쁘게 잡는거 같아요 이거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예뻐요. 머리까지 예뻐. 그치, 이도 이대로 하면 너무 과하지 <웃음> 않을지같아 봉지. 진짜 예 반짝이네. 너무 예쁘지? 오, 또 반짝반짝이네. <웃음> 아, <오>, 반짝반짝이네. <웃음> 우리는 화려한 컨셉으로 가신다고 하 예쁘다. 비비 아할 거보다 조금 응. 뭐라 해야 되지? 반팔이어서 느낌이 없어 다른 거 조금 더 러블리한 응.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허리가 다른데. 진짜 이만 허리가 계속 되지가지만 허리가 되지저허리 처음 속서 그런 걸리가 계속 되지만 허리가 계속 되지만 허리가 계속 가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거는 다들 많이 가으신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괜히 생각드는 게이제 많이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응. 나는 또남들이안 어, 하는 유니크병에 걸려가지고... 응. <웃음> 아, 저도 첫 번째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 야? 느낌이 좀 다르네. 그렇지, 엄청 귀엽게 어, 귀엽다 이건. 응. 근데 뭔가 어? 첫 번째 봄지로가채플스확꽂혀가지고 어. 어. 많이 네. 너무 너무 예뻤어. 그보다 더 화려할 수 음, 없어. 음, 음. 그리고 또 남들도 많이 안 해서 그고 하니까 더 맞아. 뭔가 특별한 느낌이. 소희님 것 같아. 맞아요, 크지 뭔가. 그도 맞다. 음. 첫 번째 거에만. 뜬 찰떡. 근데 맞아. 얘도 너무 귀여우니까. 응. 첫 번째 게 진짜 예뻤지. 응. 음, 첫 번째 게 눈에 제일 어, 도 너무 예쁜데 첫 번째 거 엄청 특별한 느낌. 응. 보고 찍으면서. 다또이고 잘했다. 음,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이들첫 번째 거로 확 네. 다다 네. 아, 네. 네. <웃음> 아, <딱 끝났다> 끝냈다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드레스를 지금. 픽을 했고 아마 이제는 완전 확정 영상 속에 답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좋고 싫으면 진짜 얼굴에 약간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성격이어서 티가 나서 다들 알아채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본식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